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병존 시 오토바이 계속적 운행에 대한 상위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제나 5024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나,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약관상 계약 전 알리의 의무 위반 또는 상법제 651조 위반으로 인한 해지 여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 자동차를 소유 또는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이륜차 운전 여부에 아니오 라고 인쇄되어 있고 계약 정알리의무 사항 고지의무란에 현재 운전하고 있는 차종 화물 승합차에만 V 표시되어 있을 뿐 오토바이에는 V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F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망인을 직접 만나 망인에게 보험약관 등을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을 제3호 중에 기재만으로는 F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위와 같은 이륜 자동차 운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보험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사실이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불과한 사항이 아니어서 피고의 명시설명 의무 대상이 되는 점등 앞서 살핀 재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사실에 대한 보증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망인이 이륜자동차 운전사실에 관한 계약정알류의무를 위반하거나 상법 제65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여부 망인이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실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면 상당합니다. 또한 망인이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의 콜센터 상담 직원과 통화하면서 청약서 및 질문서의 서명 여부,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의 교부 여부,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당시 피고의 보험 모집인인 F는 참석하지 아니한 채 G만이 망인을 만나 청약서를 작성하여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F가 망인에게 오토바이 보유 및 운전 여부에 대해 묻거나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이사건 보험계약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후 알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여부. 망인이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약관조항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으로 위약관조항에 대한 피고의 명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볼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제 652조의 적용요건을 완화시켜 보험자에게 이익되는 조항인데다가 보험자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해야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 의무에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보험 모집인인 F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왕인에게 위약관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약관 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위조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